예, 안녕하세요. 오늘요, 이제, 비도 오고, 그래서, 어, 소고기 조금 넣고, 이게 청포, 청포묵, 국을 끓일 거예요. 이게, 이거는 이제, 그, 뭐, 그, 녹두, 녹두나 덤부로 만든는게 청포묵이에요. 반을, 이 정도 갈릴까? 이 정도 이 갈렸다. 반을 갈라서, 좀 도톰하게 썰어야 돼. 떡 먹기 좋게. 소고기도 청포묵처럼, 예, 납작납작하게 결대로 이렇게 결대로 썰으면 돼요. 여기는 진간장 좀 넣고 마늘도 넣고 후추도 좀 넣어주고 참기름도 넣어주고 다진파도 넣어주고 이게 이제 소고기에서 누린내가 나니까 또 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맛술도 두큰술 넣어주고 그래서 조물조물 이렇게 묻혀갖고 참기름을 살짝 냄비에다가 이렇게 끓이면은 이제 간을 봐서 아 어, 싱거운가 짠가 봐서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줘야 돼요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럴 때천포묵을 넣고 찌개가 이렇게 끓고 있네 국이 이럴 때 이제 고추 조금 얼큰하라고 고추 조금 이렇게 어슷 썰어서 좀 넣어주고 파도 좀 넣어주고 어슷 썬거 이렇게 청예 청포묵이 예, 예, 말게졌어요다다 다 끓어가지고 쫀득쫀득 맛있어요 다 끓은 것 같아요 불 끄고 이제 상에낼때 이렇게 이제 김가루 김그그 저기 구 가지고 바스레스에 바짝 구 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로 맛있는 별미 청포묵국이 돼요. 야들야들한 청포묵, 야들야들하고. 음, 오늘도 이렇게 청포묵을 끓여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